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와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기대하자 여기는, 음, 자 제목을 한번 보면은 시안부 성호받고 희신 60일 만에 발견된 곳이에요 여기가 왜냐? 여기 주인은, 여기 주인은, 음, 20달랑 하나만 있거든. 워읍 오메, 왜이렇게 춥지? 와, 진짜 이거 한번쳐볼무어 이쪽 주위에 무너질 것 같아. 여기는 지금 다 나무, 나무에요, 나무. 이것도 바람 많이 불으면 무너지겠다, 야. 너니! 후! 여기.. 왜 죽고 나서 여기다가.. 와.. 봐봐봐봐.. 봐봐. 여기다가 그옷 태워줬나? 태운 적이 막 있네.. 여긴 니 내가, 내가 겨 놓고 있어볼까? 니가 양쪽으로 당겨볼래? 어, 네. 아니 니가 들고 있어 그냥 내한테 니가 비쳐 그냥 하나, 둘, 아, 뭐야? 박스? 대야? 아 저쪽까지는 안보인다 뭐, 참, 고했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오이. 이렇게 봐서는 말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뭐 창고 같은 것 같아, 창고. 빈혈락 좀 줘라. 빈혈락 좀 줘라. 빈좀줘 빈혈락 좀 줘라. 빈혈락 좀 줘라. 빈혈락 좀 빈혈락 좀 줘라. 어디가? 어디가? 빈혈락 없냐? 와저 겁나게 네 여러분들 저까지는 안 놨을게요 저까지는 안 놨을게요 어차피 제가 하면은 쉽게 열리긴 하는데 저까지는 안 놨을게요 그냥 잠깐만요 바닥을 좀비치고 여기 앞에도 뭔 집이 하나 있어 안고 것도 없는 게. 그저... 오 자. 우자가 어째다고, 유명한. 그러냐면... 이건 해면 문이 부사자로 왔다힘들로여어분 그렇지 이건 문이 씹혀지남 잠겼어 잠겼어 안에서 잠겼는거구만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잠깐만 들어왔다 나갔다 갑자기 그 생각난다 우리 사진 게시판에 보잖아요 어저께 이래서 딱문 열었어 이게 창문이잖아 내가 구진문에 놀랐거든 근데 어저께 그것이 그 우리 시민들이 찍어놨더라고 창문에 얼굴이 기대로 찍힌 게 있어요 기대로 찍힌 게 있다고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 개소름일 거야 여자 얼굴인데 음 누가 말하네 붉은 입술 한번 보시면은 놀릴 거야. 어? 어? 어 뭐야? 어? 뭐가 걸려? 잠깐 만네 아, 까 그, 여기가 그 문이, 초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소리네. 요가 빠이어. 야, 칸디. 간니는 니가 더잘 어울리겠다 어? <웃음> 키도 내개 기아로 밥통만 한이 새끼가 존나이 큰데끼에요 여기다 문가 뭐랑... 버리지 <웃음> 시바 아무리 윤가라 해도 바 이거 괜찮아냐? 짱짱 한꺼만 해 다시 한번 막아봐 괜찮은게 우 누구지..? 으 <웃음> <웃음> <웃음> 와 갑자기 태어난 거봤지 여러분들 갑자기 태어난 거봤지 호흡력 뒤에 호흡력 뒤에 호흡력 뒤에 호흡력 뒤에 1 0일 동안 있다가 발견된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죽은 날짜를 다있네 위쪽 안에도 있어요. 12월까지 있어, 12월까지. 12월까지니까, 0 11, 12. 이 줄은 뭐야? 뭐야? 뭐야? 이건가? 와, 몸이 응음 이러고 자고 있는가봐. 문을 누워서 줄로 불편합니까? 몸이 불편한 게 자, 여러들 잠깐만 소리 좀줄일게 응? 잠깐만. 잠깐만 소리 줄일게.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밖에 안되겠다. 초대 위에 밖에 안되겠어요. 나둘 데가 없어. 어? 아니지. 잠깐만. 우리 들어올 때도 저 시계, 저, 시, 저 시계 맞아요? 저 시간 맞아? 우선 이 시계는 잠시 후에 다시 와봅시다. 응. 간다 가면은 이게 시간이 움직였을 것이고 아니다 면이세시에딱멍글 거고 이대로 있을 것이고. 티에도 뭐가 있는 것 같다. 뒤에도 뭔 공간이 있어? 뒤에 뭐야? 공간이 있겠네우 와! 후! 어? 응? 뭐야? 자, 자, 자, 쏟아! 방금 움직였어, 방금 움직였어, 자 간소해! 간소해! 옷 없으면, 옷 없으면. 뭔 소리야, 근데? 어? 야, 어? 야, 어? 어? 옷이 바닥에 왜 떨어진 거야? 아, 그게 난,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 그대로 있는가 한번 가볼까? <웃음> 와, 나 진짜 생각이 만져버렸다. <웃음> 어, 뭔 소리야? 안갔다 안에 있 지금. 안에 있다고 안에. 어, 오, 나, 뭐야, 뭐야. 뭐야. 야방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뭐야, 안에 있었다 소리 우와! 와우.. 열렸어 뭐? 와. 와. 여러분, 이거는 잡기. 아기로 조치돼 잡기로 조치됐으나 부족해요. 우와! 우와! 허! 허! 부적당뭐 갑자기 난리네? 뭐야? 부적당겨, 야 난리야! 우와! 나갑자이 씨발! 아! 뭐야.. 또모다또모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